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이물질 제거 약까 야매주사죠 이물질 제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되는 필러 육아종 수술을 원장님은 왜 흡입이라고 흡입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걸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은 눈 밑에 생기면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도려내는 것을 절제술을 하는데 왜 선생님은 구멍만 내서 이렇게 빨아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고 결과가 좋다고 얘기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언제나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거의 제거가 안 돼서 저한테 다시 오셔서 흡입수술을 받는 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눈 밑을 예를 들면 정상조직에다가 필러를 넣는데 이 필러가 그 조직에서 딱딱하게 정상조직하고 정상 섞여가지고 딱딱해졌어요 그러면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뚝 암덩어리 잘라내듯이 도려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라내는게 100% 제거죠 100% 제거인데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로 지나가던 신경 혈관 그 다음에 거기를 통통하게 만들던 내 몸의 조직들 그것까지 같이 잘라내서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어진 쑥 들어가 버리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아 이게 정말 나, 나를 죽이는 정도의 암덩어리다 그러면 그렇게 잘라내야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가 한쪽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지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구멍을 내고 이만한 덩어리 이만한 덩어리에그 필러 정상조직과 필러가 같이 엮여 있는 아니면 이물질 야매주사가 같이 엉켜 붙어 있는 이런 덩어리를 관을 넣어서 부십니다 뭉툭한 간으로 왔다갔다 움직이면 딱딱한, 딱딱한 이물질이나 유가종들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에 부서져서 나오고 그보다 훨씬 부드러운 정상조직들은 그것보다는 덜 나오게 됩니다 피하게 되죠 딱딱하게 있는 것들이 부서져서 나오면 그나마 많은 양의 정상조직들을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해야지 신경이나 혈관, 혈관들을 혈관 상당량 보존할 수 있고 함모를 많이 피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양의 이물질이나 필러 유가종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어 절제술 이렇게 잘라내고 뭐 레이저로 빵빵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이것들을 제거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면 전체적인 성형외과의사들이 다 그렇게 편한 방법을 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의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양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흡입 방법으로 저한테 의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옳고요 그렇게 어 상상 속에서 절제술이 더 좋다 뭐 이런 것은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의뢰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